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장교가 폭언으로 번개탄을 피웠더라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시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1 8라1904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직속상환과의 갈등과 누적된 스트레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입대 전까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장교로 인간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 바, 군 복무 이전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알았다고는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망인은 2009년 3월 1일 육군 소위로 인간하여 F중대 소대장으로 보직 배치 받았는데, 임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병사들 앞에서 직소상관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듣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이 임관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망인을 주요 참모보직인 지원과 인사장교로 편법적으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직소상관인 지원과장은 과다한 업무량이나 초임장교로서의 미숙함을 고려하지 않고 망인이 자신의 사무실보다 지원과장실에 있는 시간이 많을 정도로 망인을 수시로 불러 방박에서도 들릴 정도로 심하게 비난하고 욕설하여 을 모욕하였습니다. 망인은 직소상관들로부터 얼차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인간 이후부터 직속상관등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상태였는데 2010년 8월부터 9월경부터는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누적된 스트레스를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이 밝은 성격이었으나 사망 무렵에 이르러 장난이 줄어들고 잘 웃지 않았고 평소에도 지원과장이 망인을 질책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사망 전일에는 특히 질책의 정도가 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업무 과자로 제대로 쉬지 못하여 입술과 눈 부위가 트고 코와 귀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모친은 망인이 2010년 10월 10일 경 휴가를 받아 모친의 집을 방문하여 지원 과장이 모든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풀고 하루 2-3시간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다며 1시간 이상 모친을 끌어안고 통곡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직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세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시점에 근접한 2010년 10월 29일 4년 복무 연장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인 2010년 11월 6일 인사행정부사관의 결혼휴가로 망인에게 인사관리 업무가 집중된 탓에 망인의 업무량은 더욱 증가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0년 11월 9일에는 전날 당직 근무를 하였음에도 쉬지 못하고 정상근무를 하고 이길인 2010년 11월 10일에도 야근을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망인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주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가 위 관련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에 관한 사실관계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의 2심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3년 12월 12일 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니 역수상 명백한 2017년 9월 27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